최근에 청약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꽤 추춤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도 미양 물량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수익형 부동산 아파트가 아닌 다른 상품들이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내집말의 꿈을 함께합니다. 살7 채널 박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세 번째 촬영인데, 네. 네. TV에서 튀어나오신 것 같은 그런 약간 비주얼입니다. <웃음> 네. 공중파에서 막상 뵙다가, 네네. 네 옆에 계, 계시니까, 벌써 음. 세 번째인데도 약간 좀낯서네요 아직도? 네, 아직도. 아, 좀 친해질 때가 됐는데. 아, 예. 네. 좀 네.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바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질문으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요즘 같은 시기에 오피스텔에 행속 분양을 하는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내집 마련을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내집 마련은 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수익형 부동산은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음. 최근에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금리도 올라가고 음. 네. 무조건 오른다라는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어서 음. 선택과 네.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네네. 리스크를 없이 아, 리스크 없이 리스크 없이 투자해서 돈벌수 있는 게좀 있느냐 라고 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음. 음. 네. 단언코자 네. 말씀을 드린다면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음... 리스크 없는 투자는요. 유일한 방법 은하나예요 뭔데요? 투자 안하는 거. 아. 리스크를 안고 가되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상품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전체적인 시장이 침체가 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아파트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오피스텔이나 뭐생활용 숙박시설, 수익기능 부동산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은 네. 경쟁력을 찾는 게 저는 제첫 번째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경쟁력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준을 뭘로 잡는 게 좋을까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라 봅니다. 자, 기본과 원칙이요? 네. 부동산의 기본이 뭘까요? 입지겠죠? 그렇죠 네. 첫째도 입지 네. 둘째도 입지 저는 셋째도 입지라고 봅니다 입지경쟁력 그 김구선생님의 첫번째 <웃음> 아, 아, 그런가요? 어, 맞습니다 네, 네. 입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경쟁력이 첫번째고요 음... 어, 왜? 부동산은 희소성 또는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음... 한번 입지가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요 네. 입지경쟁력이 있는 곳들이 먼저 더 빨리 움직이고요 더 많이 움직이고요 음. 경쟁력이 약한 곳들은 침체 기간도 더길 수도 있고요 음. 상승 기간은 더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체 경쟁력 너무나 중요합니다. 변하지 음. 않는 가치고요. 자, 두 번째는 저는 브랜드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브랜드 없는 시대를 부동산 시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잖아요. 음. 특히 아파트는 뭐 브랜드 아파트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네. 수익형 부동산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춘추 전국 시대 같아요. 조금 아, 소규모 시행사들도 소규모들도 많이 이름 없는 하시죠? 시행사들도 많고이름 없는 시행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걱정이 되는게 이뭐 하자 같이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 분양가 같은 네. 네. 거, 뭐 AS가 잘안될 수도 이고 음. 분양가도 고분양가 정될 수도 있고 팔고 끝나버리는 뭐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분양시장을 아... 본다면 하지만 브랜드가 뭔가요 그냥 뭐 광고를 많이 해서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안정성이 아무래도 있는 거죠 시공 능력이 되고요 네. 안정성도 있고요 향후에 여러가지 뭐 하자 책임 부분도 음... 있고 전체적인 브랜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건설회사들은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브랜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거든요. 음... 그래서 입지와 브랜드 가치는 저는 부동산의 중요한 핵심 핵심이니까? 경쟁력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외워서 하시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네. 아니었습니다. <웃음> 아, 알겠습니다. 그냥 네. 나옵니다. 네. 네. 별내자 이기제큐티브가 분양을 앞두고 아... 있습니다. 네. 제대 광고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째 뭐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브랜드가 좋고요. 네, <웃음> 멋있지 않아? 이그제키티브 아, 네 이름이 <웃음> 예, 이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네네. 지었고요. 자, 입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지 경쟁력을 뭐로 판단하느냐. 음... 절대적인 입지야, 다 알죠. 뭐 서울 좋고 강남 좋은 거 음... 아는데 그거는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할 부분은 입지 경쟁력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인데 첫 번째 관점은 지하철. 별내자의 더스타 이규제키티브 같은 경우는 네네. 별내역 초역세권입니다. 별래역하고 뭐 거의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사실은. 그냥 붙어있어요 초역세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별래역? 별래역? 경춘선 음... 그쵸 경춘... 별래역하면 이제 응, 경춘선만 지나가는 거 경춘성? 아닌가 자 경추선만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래 가치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왜 음, 네. 지하철 8호선 또 연장이 됩니다 그쵸? 지하철 8호선이 네, 네. 들어오고요 요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이거 이야기 안 하면 미래 가치 이야기할 순 없잖아요 gtx, GTX 네.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gtx인데 네. gtx b 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음... 자 경추선 기본 깔고 있고요. 네. 8호선만 연장돼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8호선이 잠실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이건 확정이죠. 8호선은. 그렇죠. 네. GTX도 거의 확정이죠. 착공이 어, 네.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GTX 골드라인이잖아요. 음... 골드라인 GTX B까지 들어온다면 네네. 진짜 좋지 않나? 아, 교통같이 네, 그렇죠? 아, 너무 좋고요. 지하철 너무 좋은데 그러면 지하철만 좋으냐 우리가 지하철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차차도 봐야 되는데 자차를 봐야 되는데 자차는 자 수도권 지역은 뭐가 중요해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아 이런 순환고속도로 이제 순환고속도로가 가까이 있는냐 별내 ic 와 태교원 ic 음. 가까이 있잖아요 태,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타면 어디로 가요 일산으로도 가고 음. 하남으로도 가고 음. 판교로도 가고 분당으로 가고 송파로도 가고 네네. 수도권 지역에서는 제일 순환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지하철 초역세권 앞으로 gtx 도생기고요 8호선 또 연장이 되고 도로 환경도 굉장히 좋다 라는 말씀 자유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별가람역 이 4호선인데 네.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이것도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없는 것보다 좋잖아요. 아, 없는 것보다 낫다. 네. 별내역이 있는데 별내 별가람역까지 내 주변에 들어온다면 그거 진짜 음. 고동남 음. 심포지 그렇죠. 서로 서로 네네. 그쪽 북쪽 별내 별내 신도시 네. 북쪽 네. 지역 사람들도 교통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서로 좀 그렇게 음.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저는 이 정도 거리라면 말버스 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호재는 네. 아니지만 네. 네. 네. 충분히 없는 것보다는 좋다 아, 그 정도로 평가해야 된다고 그리 싶습니다 네. 여기 이쪽에 자이더스타라는 곳이 사실 아파트로는 분양이 초대박이 났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비슷해 대박이 났습니다. 더? 이제 주변에 앞에 오피스텔도 들어서고 오피스텔도 네네. 장사가 잘 됐고 네. 지금 이제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또 생숙도 들어오는건데 시즌2 네 시즌2죠 어 그러네요 네, 네. 이번이 시즌2죠 네. 네. 일대가 이제 브랜드타운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즌1 시즌2 네. 합치면 브랜드타운이 되는거죠 그렇죠. 네. 일대가 자이더시 자이더스타, 네. 자이더스타라는 곳에 브랜드타운이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달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조해도 되겠네요. 아그 정도면? 네. 어... 아, 브랜드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아, 외곽지역일수록 네. 브랜드가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브랜드타운의 형성이 된다면 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묶여있는 거니까요. 아, 그럼요. 네네. 묶을수록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있거든요. 음... 그냥 자이, 한개동이렇게 네.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타운이 형성되는 것은 음... 가치 상승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력적이다. 네. 네. 자, 이번에 분양하는 게이기재큐티브 네. 네, 생숙인데요. 네. 네. 오피스텔도 있고. 예, 오피스텔도 이에 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네네. 하는지 뭔지. 네. 상업 이제 3블럭, 4블럭, 5블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네. 보니까. 맞습니다. 255실, 그리고 네네. 184실, 네. 165실 로렇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3블럭? 거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서 네. 확인하시면 돼요 3블럭 4블럭 5블럭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3블럭에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아, 됩니다 네. 3블럭에 이제 네. 다이, 자이 더스타 네. 오피스텔2 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3블럭에도 들어가니까 아,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서 네네. 홈페이지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생숙이라고 하면은 오피스텔은 사실 익숙한데 네. 생숙은 뭐야 이런 그치.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생숙은 어떤 거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네. 이게 좀 좋은 말이기는 해요 사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아놨다 <웃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청약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그쵸 네네 당첨이 돼야 말이지 어렵죠 네. 그림의 떡이지 조건도 까다롭고 가점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하고 싶어도 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제도 네. 많고 대출도잘안 나오고 주택은 특히 음...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네네.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 규제가 안들어가죠 가점이 의미가 없네요 가점이 적용이 안되는거죠 청약통장 자체가 음...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점 점수 의미가 없고요집 음... 있는 사람들도 청약해도 되고요 네네. 기존에 당첨되신 분들도 또 청약을 해도 됩니다 만 음... 19세 이상이면 네. 청약이 됩니다 어... 또 하나 네. 주택이면 규제가 뭐 중과세 들어보셨죠 네. 주택이 아니면 네. 중과가 중과 되지... 필요가 없죠 중과 네. 버려버리면 되고요 네. 중과 전혀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대출 규제 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규제 도 자유롭다 음. 청약도 자유롭고 대출도 자유롭고 규제도 자유로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세를 한번 제가 음.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일단 분양가 정보는 저희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주변 시세만 좀 알아볼텐데 네. 별레와 이파크 스위트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전용 832 네. 매매 시세가 11억에서 14억 사이 네네. 자 그리고 별내 스테이원 힐스테이트에서 네. 만들었고요이얘도 아, 네. 브랜드다 네네 그러네요 네. 여기도 10억 5천에서 10억 7천 그 정도 수준이네요 어, 네네 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좀 놀라운 거는 이거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분양가가 낮았어요 이두 곳이 다 진짜요? 네두 아, 곳이 대박 났겠는데요아예뭐 썩... 그렇죠 그치 네또 지금 이 가격으로 들어가려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든다고요? 네. <웃음> 그럼 아무것도 못하지. 아, 아 우리 과거는 이미 <웃음> 형성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요. 네. 아, 그때 얼마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 들어가야 네. 되는데 그렇게 가버리면은요. 네. IMF 지나고 잠실에 아파트가 1억 했거든요. 그때 아, 들어가죠 아. 그때 들어가지 왜안 들어갔어?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 안들어갔 제가 뭐했을까요? 아, 뭐했을까요? 네. <웃음> 자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요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를 한번 먼저 살펴봤고 네. 그 중에서 저희 의뢰를 받아서 광고로 별레자이더스타이기적큐티브 까지 한번 살펴 봤습니다 네. 네, 대표님 촬영 어떠셨나요 어, 굉장히 재밌었고요어 진짜요 어, 저는 네. 암장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뭐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또좀 새로운 느낌도 있네요 어... 그래서 10억대 정도 기본 형성이 되어 네. 있는데 네. 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 다산 신도시와 별내는 앞으로도 저는 택지지구잖아요. 사실 굉장히 살기 좋잖아요. 음. 교통, 인프라, 네네. 학군 다 살기 좋기 때문에 서울이야 음. 아파트? 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지만 네. 저는 수도권 지역은 택지지구 신도시는 앞으로도 눈여겨 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페고를 네. 제가 다녀왔는데요. 카페를 네. 어떻게 생겼냐면 네. 가운데 천이 있고요. 아못 주겠는데? 네. 네, 그 양옆으로 이제 쭉 아, 들어가 있습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어부한잔 그 그, 마실. 어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면 좀 비싼 커피값을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네. 좋다 다녀왔다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같이 커피를 한잔 먹고 다음에 꼭잡으시겠습니다 네. 네.